안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은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생님 집도 침수됐었어요 물난리가 나서요 지하가 전부 다, 다 잠기고 그 다음 바닥도 다 뜯어야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녹음을 못해서 레슨이 조금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설마 그동안 쭉 노실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놀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려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도 그동안 공사 하느라고 피아노를 하나도 못 쳐서요 갑자기 피아노를 보니까 어우 너무 낯설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쉬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레슨에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핸드 포지션을 해볼 거예요 그동안은 미들스를 가지고 피아노를 쳤었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핸드 포지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미들 C에서 올라간 B, E, F, G를 배웠고요. 그 다음, left hand도 미들 C에서 내려간 D, A, G, F를 배웠어요. 여기요. 그런데 오늘은 오른손은 미들 C에 있지만, 왼손은 내려간 베이스 C에서 악보를 보게 될 거예요. 어, 그러면 두손다 같이 C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도, 도. 어허, 오른손은 익숙해서 알 텐데요. 왼손은 헷갈릴 수 있어요. 어, 같은 음으로 치기는 하지만 노트는 많이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C가 어디 있는 노트인지 한번 볼까요? 자, 미르 C에서 하나씩 내려가보세요 B, A, G, F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이 F는 어두단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라인이죠? 그리고 내려가면 은 E, D, C, O 그래서 이 C는요 아래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운트다운 해서 내려가셔도 돼요 그런데 C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m i d 고요 베이스 C 왜? 베이스 클럽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건데요 하나만 더알려 드릴게요 트러블 C 트러블 C는 어디 있냐면요 베이스 C와 같이 위에서 두번째 스페이스가 트러블 c 예요 트러블 클래스에 그려져 있으니까 높은 음자리표 그래서 미들 C와 베이스 C 트러블 C 자, 딱 반을 접으면요, 악보를 둘은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오, 신기하죠? 그래서 미들 C는 중앙이고요 트러블 C 베이스 C 아하 베이스 C는 아래에서 두번째 스페이스 트러블 C는 위에서 두번째 스페이스 그리고 미들 C는 중앙에 있는 거 적어도 세 개의 도는 외워두면요 앞보보기가 훨씬 수월해요 자 그럼 오늘은 먼저 트러블 C와 베이스 C에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곡입니다 c i r c u s e 어? 허딱첫 번째 라인을 보니까 왼손은 없어요 베이스 클럽이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럼 트러블 클럽에서 시작하는데요 어, 너무 친절하게 C라고 써져 있어요 m i d d C 우리 없어도 다 아는데요 그죠자 C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쑥 한번 훑어보세요 line space line space line 스텝업으로 응. 계속 올라가네요 응.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원, 투, 쓰 GO! C, B, F, G, 내려가요. Down, C, up, up, up, G, two, three, four. 그리고 다음 라인을 가니까, 오, g 예요 when we space가 G죠. 그러니까 G는 여기 here C B A G 여기서 시작합니다. G 그리고 내려가요 down down down down. 어 여기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s t a n d 오 짝대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note head 동그라미를 봐야 돼요. 악보의 머리를 와야지 악보의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기둥은 박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자 그래서 다시 뒤에서부터또헤드가 내려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Up. 기둥이 올라가는 바람에 헷갈리긴 해요 그런데요 여기는 왜 기둥을 위로 그렸을까요? 다같이 아래로 그리면 훨씬 더 알기 쉬울텐데 사실은요 요렇게 중간 라인 세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노트헤드가 아래에 그려지면 위에가 스페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기둥을 위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노트헤드가 중간라인에서 위로 그려지면은요 오, 스페이스는 아래에 있는 선쪽으로 많지요? 그러면은 기둥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헤드가 중간라인보다 아래에 그려지면 기둥은 위로 가고요 노트헤드가 중간라인에서 위로 가면 기둥은 아래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노트헤드가요 중간라인에 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 라인은요 아,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어요 스파이처럼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요 s t a m s rule 어, 기둥의 법칙이라 그래요 노트헤드가 중간선보다 위로 가면 Stamps down 기둥은 아래로 가고요 노트헤드가 중간선보다 아래로 가면 Stamps up 위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쳐 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목소리> 믿을 C 그리고 베이스 C는 여기 있고 아래에서 두번째 스페이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곡을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곡은 Second 이 곡도 악보를 보면은요 음, 처음에는 오른쪽밖에 없네요 그런데 어, 르을 C가 너무 많아요 몇 개가 있는지 빨리 헤아려 보세요 몇 개죠? Five.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마디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세 번째 마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two, two, one, five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C. 그 다음 노선 D. 바로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이에요. 우리는 음악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음을 n d 이라고 해요. 이걸 인터벌이라 그러는데요 s e 왜요? 하나, 둘 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두 개의 도시 바로 양옆에 있을 때는 s e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한번 가볼까요? One, two, three, go! 는 사캔이 있어요.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비슷비슷한 도시 많으면 헷갈리니까 갑니다. Go. 네. 그럼 이제좀 베이스 C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베이스 C 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이제는 두 손이 다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시죠? 오른손은 middle C 그리고 왼손은 G Ready? 1, 2, 3, Go! C 있어요. 자, right next to each other 이렇게 바로 옆에 붙은 노트는 사 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띄어놓는 스킵은요. 오,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1, 2, 3, 3, 3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3, 3, d 오, 그래서 라인에서 라인으로 가거나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가면은요. 스킵이고. 우리는 3rd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player 3rd, 3도를 한번 쳐볼까요? 앞부를 한번 보세요. 음, 이거는 짧게 한 줄밖에 없어요. 어, right hand는 middle C에서 시작하고요. line to line. 그러니까, 3rd, skip이죠. 그리고, 계속 전부 다 line밖에 없어요. Everything is a skip. 모든 게 skip하는 거예요. 이렇게 skip, skip, skip. 물론 도미솔시이지 이렇게 악보를 봐도 되지만은요 그래프로 보시면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다음 라프 핸드는 스페이스예요. G 그리고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 스킵 다운. 삼도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스킵 다운 올라왔다. 스페이스 스킵 스페이스 스킵. 두 어디로 가죠? 베 이렇게 스이 그림처럼 악보를 보셔야지 나중에 많은 노트가 한꺼번에 나와도요 금방 볼수 있어요 물론 C, D, E, F, G를 알면 훨씬 더 쉽긴 하지만요 그래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랍니다 자 그럼 한번 쳐볼까요 Right Hand Position 손은 C, Right Hand l e f G Ready? One Two, three, go. C skip, C skip, C skip, skip. Two left hand. G skip, G skip, G skip, skip. C. 오 전부 다 skip이에요, 그죠? 자 너무 쉬우니까 이번엔 좀 빨리 가 볼게요. Ready? 이러고 노는 음악 같은 거예요 핸드 포지션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헛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라인은 C에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스킵 스킵 그리고 다시 스킵 스킵 스킵 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레프트 핸드는 어떻게 되죠? 오 이번에는 G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베이스 C에서 시작을 하네요 자 베이스 C에서 스킵 버, 스킵 버 3도씩 올라가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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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C and C. 두손다 c 구요 Ready? One, two, three, go. C, skip, skip. 때까지 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핫도그. 오, 핫도그 같아요.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핫도그요. 미국 핫도그하고 한국 핫도그는 좀 달라요. 미국 핫도그는요, 소시지가 그냥 있는데 빵을 넣은 거고요. 한국 핫도그는 이렇게 기름에 튀긴 거죠. 선생님은 한국 핫도그를 훨씬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 핸드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짠 어, 이번에는 왼손으로 먼저 시작하네요 어디서 시작하죠? G G 그리고 투 카운트예요 그 다음은 스킵 다운 어, 번덩뛰어서 스킵해서 내려오죠 3도로 그 다음 다시 G로 갔다가 스킵 다운 그리고 스텝 다운으로 가네요 자 그리고 오른손을 보면 은그 다음 줄에 오른손도 C가 아니고 G에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skip down, skip up, dow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행복해지신 찾으셨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준비. 1, 2, 3, 리 고. 1, 2, 스킵다운. 투. 원, 투, 스킵다운. 가요. 어, 뭐죠? 스킵이에요. 라인 투 라인 보이시죠? 라인 투 라인. 여기는 스텝이고요. 여기는 스킵이고요. 그다음. 어, 스텝 업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스킵이에요. 어, 스킵과 스텝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요.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 곡은 눈으로 잘 보셔야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갑니다 Fine hand position 조금 빨리 가볼게요 One, two, three, go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Bass C. Bottom from the second space is Bass C. 낮은 C구요. 그 다음에 물론 B를 쓰는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s c o n a Third. 2도와 3도예요. 어, 2도는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에 붙는 의미에요 그래서 line space 아니면 line space. 올라가는 거고요. 3도는 line to line line to line 혹은 space to space space to space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스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nd to rule 이게 뭐죠? 음, 기둥의 법칙 중간선보다 노트가 위에 있으면 기둥은 아래로 가야 하고요. 중간선보다 노트가 아래에 그려지면은요 기둥은 위로와야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주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이 3, 4일 뒤에요 오늘 배운 것과 비슷한 연습곡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곡도 또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연습해서 좋은 곡을 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번주에 곡도 올릴 거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집에 물든거 전리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열심히 건강하게 지내고요 선생님은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